에서 많이 보던 남자가 있네요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편집이 안되네 오늘 여러분 손다치면 쉬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들어가세요 아, 왼손으로 하라니까 쉽내 편집이 지금 가요네요 몸을 못 가누겠어요 지금 몸을 못 가누겠습니다 먹해지 마세요 안 무거워요 지금 되네요 네.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 저희 메인 백 제가 80L, 터제가큰 거, 작은 거, 8 0터6 5터 미스테리지 메인 가방 배낭 안에 무슨 짐이 들어가는지 그짐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문의가 복주를 해가지고, 네 만들게 됐어요. 이가방 이, 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많아요 어, 우리 버려야 되는지 못 버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 모르겠어요 버려야 돼요 너무 짐을 많이 들고 와서 욕심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마 이, 이 태국, 여행을 뭐 끝? 태국 여행 끝나기 전에 여행 진정이라면 해야 될것 같아요 버리던지 보내던지. 예 많이 들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예 필요 없습니다다. 소개를 좀 이제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신발입니다. 운동화 두 개, 쪼리 하나, 테바 하나. 저 운동화 세 개, 쪼리 하나, 테바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앞쪽에 이제 제 건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침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침대 위에 눌러놔야 한다. 침대 한가도 가득 차죠, 지금. 네, 침대 꽉 찹니다. 침대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제 침이 이제 여기, 디팩, 푸드키 하나 챙겨오세요 반바지, 비대, 세면도구 수첩, 바지, 모자, 티, 긴바지, 양말, 목베개, 난방, 아, 화장품. 저는 비상약통, 그리고 짱품. 저는 비상약, 통, 그리고 소고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 옷백에 그리고 옷. 그리고 여성명품들 필요한 것들이랑 저는 고데기, 드라이기, 그리고 뭐 비상약 말고도 뭐 해충약, 해충 피치대 버그 이런 것들 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후드티.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잡다한 게좀짜세구는걸 제가 들고 있네요. 약간 이런 조그만 것들, 조그만 것들. 약간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찍, 그냥 찍어 보여드릴게요. 조그만한, 아까방, 아, 조그만한 것도 노트북. 아니네. 아까방 두 개입니다. 와이 아, 노트북 같은 거 놓고, 저는 이 전자기계 같은 거 이렇게 드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놓고 다닙니다.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아, 기본으다 들어갔습니다. <웃음> 다 그냥 쑤셔 때려 박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터지기 직전까지 터져도 쑤셔 때려박으세요 네. 이런식으로 굉장히 빵빵할정도로 넣어주셔야 들어간다 왜그러냐면 침대 하나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갑니다 갑니다 바타에로 이동할게요 짐이 가볍네요 몸을 못 가누겠어요 지금 몸을 못 가누겠습니다 요런 요단식 요단식 아시죠 말도 안나오네요 음, 아... 찼어야 되는데 혈관이 그럼 좋네요 이거 뭐 마사지 받는 느낌인데 저도 그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저그런거래 원래 이런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지금 와이프 가방 음, 가방 하나 더 들어가 고있습니다 아, 미스도 무거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고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들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들때 조심해야, 돼.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허리 조심해야 됩니다. 허리 나갑니다. 일단은 높은 데 올려가지고, 높은 데 올립니다. 올려서 양파를 넣는다. 양파를 넣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서면 됩니다. 야. 갖다 서면 돼. 오우! 약간 어, 런 느낌. 아시죠? 스쿼트 하는거. 갑니다. 아, 여러분, 안 무거워요. 몸을 못 갈겠네요. 모아지지 마세요. 안 무거워요, 지금. 아, 되네요. 네.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됩니다. <웃음> 짐이 이제 이런식이죠 짐 네. 느낌 아시죠? 한가득